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6일 목요일 밤이에요 날씨도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전국에 비 소식이 많다 보니 8월이 역대 최고 장마가 긴또 그런 8월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다집 단돌이 잘하시고요 오늘은 오후에 이제 저 다른 구에 있는 어, 아주 초기 진도의 재개발 구역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 왔었습니다 어, 그래서 입지가 어떤지 어, 뭐 주변 부동산들은 또뭐 어떤 또 그게 있는지 어, 여러가지 한번 좀 살펴보고 왔었던 그런 하루였고요 그건 다음에 제가 또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 어, 오늘은 어, 그저께 대연 브루지오 클라센트 청약경쟁률을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올려놨더니 어, 거기에 어, 분양권의 취득기준일에 대해서 제가 글 속에 언급해 놨던 게 있었는데 그걸 보고 댓글로 어, 이렇게 취득기준일을 적어 놨는데 이게 좀 다르거든요 전부 어, 그래서 한번 짚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요렇게 토, 주택, 토지 요렇게 묶어서 하나에 그리고 조합은 입주권 어, 그리고 일반 분양권 이게 전부 취득기준일이 다 다릅니다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볼까요 어, 먼저 일반 분양권을 보시면 어, 사용성인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이 취득일이 되는데요 어, 이건 왜 이렇게 돼 있냐 하면 사용승인일은뭐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가사용승인일다 똑같은 어떤 하나의 기준일이 되는 날이긴 한데 그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몇달 전에 한참 전에 이렇게 잔금을 치는 경우에는 선납 할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시공사에서 자금을 조금 빨리 이렇게 회수해서 쓰려고 그렇게 이제 잔금을 몇달 전에 쳤는데 어, 사실은 몇달 뒤에 사용승인 일이 떨어졌어요. 사용승인이 떨어져야 입주가 가능한 기준일이 되는 거죠. 이게 어, 그렇게 몇달 전에 선납 할인을 받으면서 잔금을 치고 몇달 뒤에 사용승인 받은 분과 그리고 사용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돈이 다안 된다든지 아니면 입주 날짜를 못 맞춰서 보통 입주 기간 두달뭐 이렇게 석달 기간 주잖아요.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아니면 연체료까지 물면서 잔금을 한참 뒤에 또 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일반 분양권을 이렇게 샀을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늦은 날이 우리 보통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빠른 날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둘 중에 늦은 날이 취득일 입니다 늦은 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조합은 입주권이 또 이렇게 있죠 조합원 입주권은 이거는 어 사용승인 1위 기준 일입니다사용승인 1위 어내 잔금 친날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용승인 1위 모든 조합원들의 취득 기준 일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취득은 요때를 하지만 이전 고시는 또몇달 뒤에 나오죠 그러면 그 이전 고시에는 사용 승인일과 별도로 또 등기 접수일이 있겠죠 그럴 때그 등기 접수일이 아니고 요 사용 승인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기준일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게 이렇게 주택과 토지 우리가 흔히 평상시에 거래를 하는 건 이런 주택과 토지들이잖아요 요럴 어,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잔금을 치는 날에 돈다 주고 그리고 등기 서류 다 받아서 요두 개는 원래 동시 이행 관계 있잖아요 등기 접수 그 서류와 서류 받는 것과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 동시 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돈 주고 서류를 받아서 특별하게 미루지 않는다 하면 그 잔금인일 날 흔히 등기 접수를 하죠 그죠 근데 어쩌다가 어, 등기 접수를 먼저 하고 돈을 좀 뒤에 준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돈을 먼저 줬는데 어, 뒤에 이제 등기 접수를 했다든지 어, 이럴 경우에는 요둘 중에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주택과 토지는 등기 접수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은 입주권은 사용 승인이 딱 떨어진 그날 사용 승인이 일 취득일이에요. 조합은 입주권은 그리고 어, 일반 분양권은 사용 승인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 다 다르지요. 이렇게. 이렇게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어, 뭐 이게 알면 또 별거 아닌데 모르면 어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잔금을 딱한 1년 되는 뭐해 아니면 딱 2년 비과세 맞춘 해 그때 내가 하나를 더 사고 하나를 팔고 이런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같은 날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진행할 때 그럴 때는 내가 어느 걸 먼저 했냐는 그냥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를 먼저 하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 어, 보통은 파는 걸 먼저 또 서로 처리를 하겠죠 어, 그렇게 등기는 일상적인 우리 요런 집과 토지는 어, 이렇게 등기 접수하는 그날이 지더일이 되고 한꺼번에 사고 팔고 한다 그러면 어, 내가 선택을 해서 하는 할수 있는 그런 그겁니다 간단하죠? 오늘 요렇게 간단한 것도 한 번씩 올려드려야죠 <웃음> 어, 날씨가 오늘은 굉장히 부덥지근한 그런 여름이네요 어, 이런 날은 또 집에서 시원한 공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 아래 책을 한권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피서 방법이에요. 좋은 책한권 한 권해서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